인디스 체인지가 보어절인데, 이 보어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. 도치가 일어났어요. 아, 훌륭합니다. 그래서 아, 그렇다, 원래 문장은... 네. 네. 어... 더... 이코 h a 이션 헤즈, n 빈인 헤렌트 인 디스 체인지 음 입니다 오케이 okay. 뒤에 문 닫는 하고. 네 그렇죠 완벽합니다 잘했어요 네, 네. 자그 문법적으로는 실은 진짜 다잘 찝었구요 음예뭐 어, 딱히 뭐 손댈 데가 없네요 예아 네. 이거 혼자 혼자 깨달은 현재 거예요? 이걸? 어아현자 얼죽성 때까지예 잘했어요